그거 할 거야? 어? 그게 네, 네, 누나 유튜브 채널 아, 어 이거 센티멘트? 센티멘트? 이거 뭐 뜻이야? 센티폴리오 내 이름에서 따왔어 아시베트라니 오늘은 동생 생일을 맞이해서 여의도에 있는 무한리필 회전 초밥집 동예도에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한리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퀄리티는 일반 초밥집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라서 네, 하지만 오늘은 동생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삼남매가 그렇게 모이기 쉽진 않거든요 뭐 그건 어느 집이나 다 그럴 거라 생각해요 야나 그.. 저거 두개 주냐 이거랑 나아나팔 떨어졌어 요것도 뭐지? 야 그것도 두근댄거 아, 왜두근댄 뭐야 진짜 두근댄거 먹어서? 아무것도 안먹었까 맛있게 먹어? 수어어 <웃음> 야, 그거. 여기 <웃음> 있어. 뭐, 이거? 음. 왜냐면 이거를 얘들아, 어떻게 보면진감을 일단, 일단 이걸 바르는 아, 거야, 그처럼. 어. 이렇게. 몸발 <웃음> 먹는다고, 정말. 전투실이 아니, 전투적으로 먹어야지. 헬스 어있어피스어디있어피어 어딨지? 어딨지? 어딨어? 헬스 어딨어? 헬스 어딨있 어딨어? 헬스 어올어 어딨어? 헬스 어딨어? 헬그 어딨어? 헬스 어딨어? 헬스 어딨어? 헬스 어딨어? 헬스 어딨어? 헬스 어딨어? 헬스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어 진짜 거기 가격만 비싸서 나도 좋래서 저기 보이는 네. 나무판 있지? 저기에다가 우리 스시가 올라온 거야. 우리 아까 주문한 강화랑 그런 거랑. 나 음. 아, 왔어? 어? 나 아, 왔어? 아니 그 후기를 꼼꼼히 봤어. 인싸타 우리라고. 있어 아, 뭐? 안녕하세요. 말도 안 돼. 야 그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한번 주문하는 사람 다 와야 돼. 진짜? 음. 음. 음. 네, 그러니까 여긴엔가 없네. 엔가와, 어. 광어 지느러미 없겠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엔가와, 광어 지느러미인데 무한리필에서 엔가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화면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대각선 방향으로 앉은 둘째가 밥을 며칠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전투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참이 가게의 특징은 원하는 초밥을 각각 다섯 종류씩 주문할 수 있습니다. 와 아, 맛있겠다. 아, 네. 잠깐만, 이게 이게 아카미고, 이게 방어고 이게 영어인 것 같아. 음? 음, 데시 음. 음. 어? 음, 음. 애플. 열에 는 좋아하는 현정적이라 아카미 광어 연어만 주문했습니다. 광어철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때 광어가 맛이 좀 많이 썼습니다 쓴게 봄에도 좋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몸이 좋아지고 싶지는 않아. 야 밥을 빠뜨리면 어떡해. 야 말했지 이거는 어? 조생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기억났어 음. 맞아. 음. 맞아 맛있어 누나마이 맞았어 저 생각엔 이렇게 쓴거였응 이거 너도 좋렇게서 먹어야 돼 기억났다 기억났다 뭐야 내가 이거 왜 집었지 음. <웃음> 너무 맛있다 맞아 이렇게 먹는 거였어 음. 맞아 이거였어 불편하게 막안 찍어도 돼 미치는 거였어 이런데? 이건 뭐야? 미소등양고 응? 뜨거운 물나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야? 괜찮습니다. 응. 아, 아, 이게 뭐야? 몰 뭐, 뭐. 수도꼭수도꼭지 같은 거뭐거 이거. 아, 이 이거, 아, 아, 이거, 초생강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초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것 많아가지고 접시탑을 쌓아보고 싶었는지 직원분이 치워주시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한 시간이라는 제한시간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당히 먹고 갈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맛이다 까지는 아니지만 뭐 무한 리필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어야지 적당한 퀄리티는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올릴 거야? 어? 올릴 아, 거야? 니네 하는 거 봐서 먹고 놀까? 잠깐요 en la p t i c i